고기 냄새가 나는데 어, 어, 어, 어. 겁나 멋있구만. 음, 냠냠냠. 음, 오늘도 맛있는 물고기를 먹을 거야. 어, 냠냠냠. 개꿀 맛이야. 냠냠냠냠. 음, 어디 물고기 안지나가 음, 냄새가 나는데. 음, 뭐 먹을 거 같은데. 음, 여기로 오세요. 맥이 없어요.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음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음,